오늘은 초간단 갈릭 마요 디핑 소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야채 스틱을 오늘 이 디핑 소스에 찍어서 스낵으로 먹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평소에 즐겨 먹는 디핑 소스고 지난 영상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샐러드 드레싱으로 드셔도 되는 마요네즈를 좀더 테이스티하게 맛있게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디핑 소스예요. 아주 간단하니까요.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핑 소스는요. 마요네즈 그리고 소금 조금 넣을 거고요. 후추 오늘의 주인공 마늘 다진 마늘 그냥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생꿀 준비하시면 좋고요. 레몬즙을 살짝 넣을 거고요. 겁니다. 그럼 지금 만들어 볼게요. 먼저 마요네즈를 넣어주겠습니다. 한 4스푼 정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어. 소금은 살짝만 넣어주고, 네, 추마늘은 너무 많이 넣으면 쓰기 때문에 3분의 1 밥숟가락 정도 이 정도만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꿀 살짝 너무 달지 않게 저는 조금만 넣어줘요. 기호에 따라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약간 뭉친 마늘 다져있는 것도 이렇게 풀어주면서, 음, 이렇게 섞어주면요. 마늘과 그 레몬 향이 향기가 올라와요. 그리고 마요네즈의 그 고소한 맛? 제가 맛을 볼게요. 음! 이렇게 고소한, 크리미한 그런 마요네즈에 약간 상큼하면서, 약간 마늘의 그 특유의 향 있잖아요 그런게 어울러져 가지고요 이게 샐러리 디핑 소스에 정말 잘 어울려요 음 너무너무 맛있어요